좀 자라 오늘도 야금야금 풀업 연습한다 띠띠를 잡아 당기는 느낌으로 매달린다 빨리 두꺼운 고무줄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맞아 보고 싶어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두 자릿수 체중이 되면 은 풀업은 쉽게 할것 같았는데 쉬운 게 없다.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어서 결국은 성공할 거다. 하다보면 되겠지 뭐. 하루 쉬고 왔다. 전전날 대비 0.8kg 감량 하루 쉬니까 근육이 빠지듯 하다 박스에 들어가면 이쁜 개토끼 안들어가면 그냥 개트롤 저녁시간 운동은 개토끼도 피곤하다 오늘 촬영하는 카메라 그루브가 넘친다 뭐가 잘못된건가 일당을 무한 반복한다 나는 스잘남이다 스몰을 잘하게 생긴 남자 브라운 개덤벨 주인으로 인정받아야 뽑아들 수 있는 게스칼리버 뼈를 돌리면서 띠띠를 가려주는 전안근이 발달했다. 가벼워진 몸으로 가볍게 줄넘기를 시도해봤다. 몸이 너무 가벼워서 천장에 닿을 뻔했다. 요즘 줄넘기는 불도 나온다. 이제 두자리숨결을 넣어준다 너도 가벼워지는거야 넌 알옆해 너무 가벼워서 전파하는 순간 0.7초정도 전시했습니다 두 자릿수 몸무게 108탄 공 파괴력은 약해졌지만 스피드는 더 빨라졌다. 두 자릿수 진입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음식이 확 당기거나 하지 않는다. 다시 세 자릿수 몸무게가 될까봐 내몸 깊이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 같다. 어느정도 안정선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정말 뭐좀 먹을거다 어설프게 다이어트 음식 먹을거면 그냥 안먹는다 한번 먹기로 결정한거 가치있게 활용하자 이렇게 센척하다 바로 세자릿수 찍고 후회하는 내 모습이 벌써 보이지만 고생한 몸뚱이를 위해서 한번 희생이 필요할것 같다 이 날렵함을 잃어버리지 말자